알겠다 농계로 가는데 농계를 건드려주면 그냥 끝내면 되고 농계를 안 건드리면 우리 연매를 진정한 말에 빨리 돌아오게 해가지고 한 명씩 죽이 부세요 겁나 답답할 것 같은데 야이 이 농계대가 어때? 인상 나오는데 이게 진짜 사람인데도 대응하기 힘든 농계대기에요 yeah. 자 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마신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신댁은 마신댁인데요 아주 더러운 마신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짜잔 <웃음> 설명이 더 필요하겠나 굉장히 더럽고도 추잡한 마신댁이 되겠습니다 브라우들이 이 좌석도 마신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마신댁이라고 우길 수가 있어요 농개댁이 <웃음> 아니다 마신댁이다 네, 지금 베스타 베스타도 프업이 됐거든요. 베스타 거 볼까? 아 이렇게 보자. 그래도 면메리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는 누가 등장한다? 한명 죽으면 우리 형님이 짜잔. 음식 공격력 먹고 갈게요. 선던 잡을 필요 없잖아. 한번 쳐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먹고 야, 잠깐만요. 아니, 나보다 더더 더 날먹하고 계시는 분이 있네 <웃음> 얼티밋 농계대 을하고 계신다. 어,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 요렇게. 아, 요렇게. 아, 요렇게. 해 가지고 나오면 저들 간다. 궁자라 궁짝 해 가지고 어둠을 입히고 오조조조죽 어, 이게 꽤세요 지금 아무 뭐 어떤 뭐 없이 그냥 쓴 거거든. 그런데도 12만 넘게 나오고 있고. 뭐가 근탈을 들어 있었나? 야, 근탈을 안 들어 있었으면 뽑았겠다. 야, AI면 무슨 물탠데 한번 물어봐주세요 아빠 우리가 시원한 거안 보고 싶으니까 아이고 AI 어서 오시고 다 쑤시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제 뭐 PvP 할때 AI 많이 만나시죠 굉장히 쉽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이죠 저노부터 책기 이쁘고 꽝크당 꽝크당 들어갈게요 농계야누구궁 어, 제공해라 공을 제공을 한번 시켜주고 그걸 좌절시켜주도록 지 너구 궁은 없으신다 180만 두 명한테 180만 풀업이시고 베스타야 풀업인데 좀 미안하지만 그냥 니꺼는 네 버리도록 할게 이만 뭐더라? 오랜만에 본다 야 녀석이 야, 야, 뭐하는 자석이더라? 진짜 옛날에 우리 집 뭐 유틸몰로 좀 쓰지 않았나? 개성용으로 쓰신 것 같은데 구경 한번 해봅시다 니 뭔데? 자신의 치왕만큼 그 모든 적군의 치저가 감소한다 치명을 다터트리겠다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굳이 니가 왜 질질거리고 있어 이자스가 그럼 퇴근해라 AI 퇴근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신대요 저거도 축! 축!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AI 말고 자 이제 진짜 사람으로 해가지고 우리, 우리 농기 하면은? 한번 어, 농기 아니야 농기 아니야 농기 대가 아니고 마신대기 에요야마신은 마신이니까 자 굉장한 날먹대기 왔... 어... 인정할게 야 날먹은 날먹이잖아 인정하고요 그래요 아, 제목 뭐 그렇게 나가자 오히려 개 날먹대기 왔습니다 날먹마신대 괜찮다 야 날먹마신대기다 자 옵니까? 어, 오케이 전막까지 맷집이 좋아지가지고 받는 피해 감소가 있어 안 죽을라고 그러노 저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더 써야 되겠지 더 쓰고요 활동 대제. 아, 거기다가 어둠까지 하나 더 입혀 놓고요 아니다 이렇게 할게 어둠도 세개 입히고 하나 더 입히고 꽝크당 자 이러면 최고로 어디를 보겠네요 어둠 세개 만들고 마력이 돌아왔고 어둠 하나 더 입히고 꽝크당 트릴리온 다크 코프척소코 296만 296만이 터지고 있습니다 요새 시원하나? 막 성질이 한 사람들 빠르게 막 하는거 좋아하시는분들? 아이고 오우와 우와 쎄시다 오, 오, 잠깐만 잠깐. 자 우리도 놀라운거 뭡니까 농개가 죽었더니 우리 형님이 와있다 <웃음> 뭔짓을 하더라도 개난리를 칠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형님 하실래요? 누가할래? 누가할래 아무나 해라 그냥 자 풀업 한번 딜 한번 보자 이번에. 이불, 입을... 하운드! 오케이. 잘했지? 이정도는꽉크당 자, 개, 날먹대기 왔습니다. 아, 또 날먹하시는 분을 맞는데 날먹이 많아. 아, 날먹이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인간대에서 서브에다가 칼 이스틴 넣어가지고 서봐봐 그럼 날먹대은 수십 분 됩니다. 자, 또, 다, 방법도 다 있지? 날먹한테도. 서로 날먹이다. 그러면, 어, 두 장이 떴네. 어, 그러면은, 요런 정도. 한 장은 남겨놔야 되니까, 뭐, 요런 정도 가도록 <웃음> 할게요. 자, 여보세요. AI인가? <웃음> 클라우드린 AI 아, AI인가 보다 이렇게 이렇게 방심을 유도하면서 오이쿠야 야농개야 니도 마신이라고 자꾸 견딜래 어 잠깐만 저 자석이 견디는 바람에 삽됐잖아 이거 사람인 것 같고요 합체가지고 하셨다 그죠? 야 자석아 네가 견디면 어떡해 야 큰일났어 요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큰일났다 자, 이게 날먹 맛신데의 단점이에요. 저농개가몇집이 좋아진다. 자, 잡아요. 잡습니다. 봐봐봐. 츄쳐쳐다다고 쳐고, 오케이? 야, 안매라. 니네 임마. 니가 세지. 난 버프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 우리 연매는 처음부터 12만 가까이 나온대.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이고, 도발. 도발. 좋아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도발 한 거. 슈기부 쾅! 가구요 오도도도도 가구요 됐나 초초초초 빠크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맞다 엄마가 부 살아나지 그러... 뭐, 뭐가 어떻게 됐나? 뭐다 됐나? 아, 비싸이 받아봤다. 아, 아, 그렇네. 이러면 제 부활 빼고 제한번더 죽이고 그 다음 궁 써야 되네. 여열이나오실때 기준. 여엘이. 오, 큰일 났요 와, 이게 이렇게 되네. 괜찮아요. 우리 서버에 누가 있다? 자, 저분은 이제 사람인 것 같거든요. 형님, 물으셨군요. 하는데. 자, 갑자기 뒤에서 짜잔. <웃음> 아이고, 이렇게 되 <된> 거야. <웃음> 너무 절반기 이기지 않냐 이거? 너무 잔인한데? 살살 때릴게 우리 같은 얼티밋끼리 세기하기 이케아아잘 <웃음> 아. 한번 봤고요 자반갑습니다 <웃음> 마지막 나오는 이얼팀이 진짜 겁나 부담스럽겠다. 풀피인다가저 겨우 죽여도 겨우복 뽑고 4개가 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건데, 이거? 날먹, 날먹, 개, 날먹, 마신댁이 왔습니다. 아, 이한 가지 단점이 막이 지까지 괜히 맷집이 좋아지가지고 말이야. 세게 때려세 개. 게 그렇죠. 자, 이성으로 찔러주는 우리 AI 선생님. 이 아무리 맨집이 좋아도 이건 어떤가 하고 막, 어머나. 무조건 사사좀 해주세요 죽겠다 우리 어떻게 되느냐 어둠세에 입히고 어둠 하나 더 입히고 힘 돌아왔고 마력 돌아왔고 그다음 촥 하면서 요거 간단하게 어둠 입히고 본래의 어, 마력이 돌아왔고 호도도도 어둠은 그냥 원너스를 하나 시작해주고 쾅 띄요 230만! 230만? 봉을 왜 돌려, 그러니까? 봉 돌리고 있으면 더 쎄. 그레이지, 브로미넌스 한번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얼티밋 형님 넣어놓은 게 진짜 든든하네요. 그게 아니었다면 약간 불안할 것 같거든요? 순간순간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전혀 놀랄 일이 없다.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벌, 아웃드, 깡! 자, 여러분, 이번에 베스타가 코인 상점에 떴거든요? 페스티벌 코인 세개로 바꿔먹을 수 있거든? 베스타 풀업 아니었던 분들 코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 참고있어서 필스타까지 풀업 되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뭐가 나가든 트지이니까자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치봐주세요 암멜라 미안하다 진짜 암멜 사람이다 생각한다 사람이다 인사 한번 건네도록 하고 사람이면 저도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두장 뜨내로 해가지고 빠르게 좀 쫓아가야 되겠지 필사기 게이지를 저쪽은 다음 턴에 벌써 게이지가 차쁠 거거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페스타도 풀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실지, 페스타를 죽이려고 하실 것 같아요. 어, 생각이 많으십니다. 이걸 죽일 수 있을까 하는데, 페스타를 죽이려다가 전체기를 한번 잘못 쓰시, 어? 막을 수 있나? 필각이 있으시구나. 어, 잠깐만. 오, 잠깐만요. 이러면서 다이앤 피사기를 만드셨거든요. 블레이 좋아요. 차단은 당하셨는데.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느낌이고, 어둠이 지금 안지가 않아 죽이지 못하고요 그래도 우리 필살기 또 만들었고, 궁 한번 치보세요. 안 나오면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다. 야, 이거 마력 돌아오는 걸로 약간 킬각 잡을 수도 있었겠는데? 자, 근데 다이어리 입장에 지금 굉장히 고민 많습니다. 치봤자 못 죽이거든 차단이라서. 그래갖고 농계에 터지면 난리납니다. 자, 오, 쎄다 이거. 쎄거든? 어? 잠깐만 오 잡겠는데? 오! 잡았고요 품을 받긴 받았는데 다이앤 오거든요? 자, 오 잠깐만 야 이게 오케이 야 연말 자, 연도 차단 걸러 놨기 때문에 된것 같아요. 차단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 같고.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노? 근데 아까 전에 진짜 제 플레이에서 아쉬웠던 건 한번 킬강 노려볼만 했을 것 같아요. 일성으로 그냥. 어, 요거 일성으로 그냥 전체기 쓰고 일성으로 킬강 노려봐도 괜찮았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마무리 각이에요. 야 들어갑니다. 방크당. 슝! 슝! 180만 원. 맛 괜찮네. 시원시원하다. 벙 터질 때. 농계인 줄 알고 정말 조심히 운영하셨는데도,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는 보통 농개인 줄 알고 우리가 하면 추로농기는 잡거든요 그죠? 농기는 AI 상대로 하는 그런 타일인데 까다로운가봐 내가 실수까지 한것 같은데도 까다로운가봐 왜냐면 연맬이 뭔지 살지 모르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계투처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안 때린다 사람이고 사람이고 그러면 안 때리면 연맬로 쳐들어간다 전법을 해볼게요 뭐 페스타 필살기 빨리 만들고 이런 것보다 더 자극적일 예, 것 같아요 자, 봐봐. 하나 날라갔지? 어? 셋다 마신이기 때문에 날라가거든? 두개 날라갔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은데, 이거? 여러분, 이 괜찮은 것 같아요. 농갠데, 상대가 농갠 걸 눈치챘어. 그러면 막 필살기 쫓아가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가는 거야. 갔지? 죽을 거야. 죽었으면 요걸로. 톡! <웃음> 잠깐 잡아 봐. 자자 이제 좀돌아오거든야 힘들어 왔거든. 진정한 말이야. 주주주주 오세 이렇게 써야 돼. 이걸로 아까 그냥 베이엔 튕기 붙으면 되는 거 같아요. 톡. <웃음> 진짜. 톡으로 제해 묶고 하나를 더 끄고. 야, 이거지 않냐? 어, 야, 이거 야, 마지막 판에서 내가 아, 알겠다. 농계로 가는데 농계를 건드려 주면 그냥 끝내면 되고 농계를 안 건드리면 우리 연매를 진정한 말이야. 빨리 돌아오게 해 가지고 한 명씩 쭉 부세요. 오케이?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이 칠 수밖에 없다니까. 겁나 답답할 것 같은데. 야, 이, 이 농계 되고 어때? 야 이거 인상 나온는데 이게 진짜 사람인데도 대응하기 힘든 농계덱이에요 제가 봤을 때괜찮지 <웃음>